얼마나 될 걸까? <웃음> 안 보이네. <웃음> <일단 찍어. 웃음> 진짜 맛있겠다. 아까 <목소리도> 전 <목소리도> <목소리도> 눈이 엄청 커지셨어. <과지졌어요>. 지소라예요 <목소리도> 네, 물소라. 그먹었요집다비슷해요이 한번 어 상상할 두자고 싶어. 앉지 밑으로... 앉지. <목소리도> 가자. 아, 가자. 아, 나 이렇게 나자 <목소리도> <목소리도> 마치 통닭처럼 생긴 홀살 어, 베지 카타옥 소쩍소쩍 감사합니다 나 무시해? 뻑뻑하게돼 있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동행자가 방해하면 안되기 때문에 만들어준 거라서 많이 뻑뻑할 텐데. 이쪽에서 영화 촬영 중이라서. 아, 는 레이서들. <웃음> 탈취를. 안녕! 나 여기 보고 안녕! 인사한번해줘귀여워 이거 음, 청난데 또. 여기서 시간 맞았어. 좀더 볼까? 거 여기 거의 홍대 느낌인데. 그래도 응. 일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하나. 잠시 후4천0 폴게이트입니다. 이어서 190m 고회전입니다. 응. 영원이 결제되었습니다 300m <웃음> <10차> 씨차로 <날씨, 웃음> 이 신발이 만들 때 일부러 작게 만들었는데, 원래는 웅덩사이즈라이데 그렇게 신으면 발가락이 완전히 허락고 그래도 이게 슬리지 않게 1 2 쓰리 아, 느낌 맞지 칼국수, 반새우, 바나나요. 바나나 맵다고? 네. <Rud> 맛있다. 1 층에 팔 았었 거든 음, 바나나 튀김 어. 잘라 주세요. 뜨겁 겠지? 근데 음. 네? 네. 고구마 튀김 같은 건가? 나이 아, 뜨겁 다네요. 구식 음. 입니다. 어, 바나나 튀김. 소아 음. 있을걸? 아니 지금 어머님 증인 자는다 겐조야 안